아, 다리 잡으면스페셜이지 야이큰소 뭔데? No. No. No. No. No. No. No. 군의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지하십시오. 딱 스포하는 순간 바로 블랙 해버리기 되나요, 롱야군? 다음 주 수평일에 저기 된다고 배은 새벽에 하자는 거야 그러면? 뭐, 뭔 소리야? 바로 위였구만 여보소리가 듣고 싶다고? 누구한테? 누구한테요? 아 수능주라서 개꿀이네 야 요건 모르셨죠? 자 밀어놓고 바로 둘은 어디야? 왜 안와? 아, 조이츠. 아, 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우와. 어? 오빠가 어딨는데? 오빠가 어디 있는데? 오빠가 어디 있죠? 오빠가 누구지? 오빠오빠만나빠데시빠가오나 할래 삐야 흘려주면서 모리스 장군 오호 그걸 동영코 디가 어떻게 알지? 문이 승리하였니다오 1.4 꾸레이다 느낌 맞다 아하 죽 나온 사람이었구만 우와 와우 아저배차는좀어마어마데 5년만에 어시 5년만에 거의 개피 진짜 가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야. 아, 그렇다 스페셜 포인트. 더블 킬. 죽을 뻔했잖아 이중낚시다 이중낚시 자 긴장된 순간 다중발 뭐야 어우 너그중 그래, 빨리 나와라 아니 뭐 지하로 가노 하드 <웃음> 씨 야이 니스. <목소리> 큰살 뭔데? 아군이 <웃음> 아, <웃음> 패배하였습니다. 와, 큰살을 버리노. 아, 이거 대박거리면 돼! 짝개랑 게 자, 때? 렇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게이게이걸게소이 한다고? 이렇게. 자, 이렇게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문철이 형 벌써 18킬 뭐야 야뭐지누 오히려 유아가유아가 쇼츠로 오된다고요저장해야겠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스샷 존나! 어 시도, 안뚫었 다고 이게 응？아, 지아 우물 볼 가스 해야 됐 대. 상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뭐야. 여보라고, 해보라고 내가 오빠는 확실한 거가? 근데 믿어야 되나? 응응. 음, 음. 맨, 맨 입으로? 에헴. 어, 무서워라. 폼을 그렇게 높게 까시면. 아, 저기 지겠다, 이거. 아, 아니, 왜 갑자기? 만약 여부로 했는데 남자면 어떡해? 그걸 떠나서 패배하였습니다. 진짜 <웃음> 어우 막 닦아지런데? <낙가지로운데>? 막 여보라하게? <웃음> 맨입으로? 재환영하여 <웃음> <웃음> 됐어 됐어 아, 저큰아지르신게 아니구나. 큰아지를 알았다 이건 뭐 참치. 어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미션여행님? 아니 20킬에 400개요? 아니 억울한걸 떠나서 솔직히 이제 방송온지 이틀밖에 안됐잖아 브레야 아, 이틀 본 사람한테 여보라니 나름 나 유교보이다 유교 유교보이 유교 <웃음> 나름 살짝 유교보이 와 20킬에 40, 400개라고 이님 총기 상관 없이. 이게 u g 아니, 이네, 임을 읽을 순 있지 여보 이렇게 근데 보나요 폰이 전쟁 중 어디가 놓아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인칭? 아 구독 아 구독 취소는 좀그그 아, 그, 그거 좀. 봉 버튼은 하하, 그걸로 이렇게 얘기한다고？밀당을 한다고? 아까 불렀지 않나? 이승있다 아무나 맞잖아. 내 거다 내 거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저그 전에 잡을 줄. 아이고 나 갑자기 나쁜놈 됐네. <웃음> 구독을 밀당하는 나 구독 밀당녀. 어? 아하 여기가 또. 아, 쉽구만 어, 어, 어, 어, 그그래 그래. 어, 어, 그, 그, 그래. 그래. <몇> Double kill. Double kill. 아 어, 바로잡았으면 스페셜인데 아 진짜 가게? 아니, 설마. 아 설마 아나 지금 부르려고 했는데? 간다고? 이걸? 이걸..어 이걸 간다고?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가진 않을거야 어, 난 여기 있을, 거, 있을 거긴 한데 자 마이 턴이 왔다 아니 뭐야? 완전 슬픈 아 이거 가지고 무슨 논문까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지 안 되지 않을까요? 30발 넘어가지고 저한테 얻기도 하고 진짜 좋아해 취소 누른 것 같은데 이거? 숫자 줄어든데 하나? 야 흥! 나도 흥이다! <웃음> 아 이거 30개 하겠는데? 자도가자 나는 30개 할 거야. 라나할 거야. 나 했다. 라 나라, 나치 되었습니다. 당근형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프 있죠?